이제 난지 캠핑장에 해가 질려갑니다. 난지 캠핑장 도착인데 이제 체크인을 해야 되겠습니다. 사이트 배정 받아야 돼 가지고요. 난지 캠핑장 데리고 왔는데 요 오늘 사람들 너무 많아요. 여기 프리 캠핑존에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다찼어요 저도 지금 사이트 개우 배정받았는데, 어, 저쪽에 보면은 저기에 데크존이고, 글램핑존, 여기 프리캠핑존. 왼쪽으로 T 사이트인데, 여기는 배정이 거의 끝났습니다. 이제 짐을 이동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이용할 곳은 이쪽입니다. 아, 짐은 이미 다 갖다 놨고요. 오늘 여기 난지 캠핑장 다 찼어 바로 여기는 개수대고요 샤워장하고 화장실 쪽에 있고 왼쪽에 쭉 지금 피칭 끝난데는 대부분 저기 데크 사이트들입니다 아, 텐트 설치는 끝났네요. 이쪽이 헤드. 오늘 캠핑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. 오늘 사이트 빈거 하나도 없어. 매시 차이 있어가지고, 어, 환기가 잘 돼요. 사방에 다 이제 뚫렸다고 보시면 되죠. 이제, 잠자리는 끝났고요. 바깥에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이 이제 바로 때인데 그냥 한번 설치를 해 볼게요 될까요? 여기 이제 구성품을 보면 은 위에 불판 있고 이건 손잡이 끼우는 거예요 손잡이를 이제 아직 일행이 안 왔는데 테이블은 준비를 됐고요 아직 바람이 산산하네 이제 난지 캠핑장에 폐가 질려갑니다 낙조가 자기 마지막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렬하네요 오늘 캠핑장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찾았어요 아 이제 세팅이 어느정도 됐습니다 찌개도 보글보글 끓고 고기 익었고. 아이 꽃등심 밑에 불판하고 똑같아가지고 빨갛냥 표시가 안나네 이젠 익스텐션 테라스는 적고 전부 다 모아 버렸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아, 정리를 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아, 팩을 좀 강한 걸로 박아 놨어다웬만한 바람에는 끝도 없을거예요 아, 아까 하루뜨에 구워놨던 고구마 입니다 아, 노리노 타게 잘 익었네. 약간 탔어. 아, 고구마 잘랐더만 이렇습니다 놀았습니다. 맛있겠죠? 보시면 콜핑은 이너 테이블이 잘돼 있어요. 아, 새소리가. 비가 왔어요 어, 텐트 다 젖었네요 아 새소리 난지 캠핑장 화장실인데 깨끗해요 아침에 지금 비가 와서 우산을 제가 챙기고 가져왔는데 깨끗합니다 매일 나서 난지 캠핑장에 주변을 한번 쭉 둘러봅니다. 이렇게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. 바로 캠핑장 옆이죠. 난지 캠핑장에는 이렇게 저 앞에 있는 카트로 짐을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. 캠핑장의 아침입니다. 여기서 차량번호 등록하고 무인정산을 하고 나가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진미동 카트입니다. 이거지. 타프는 마르지 않았고요. 이제 이너텐트 철수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철수는 설치의 역광향이고요. 자깐 열어둔 거 닫아놓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. 폭만 누르시면 돼. 기다 자. 자, 리리 자, 로 자, 아, 이제 짐은 저쪽으로 다 뺐고요. 여기 마무리해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see you n e x